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 사실 오늘은 아니고 어제 업데이트가 올스타 타워 디펜스에서 진행을 했죠 하지만 어제 제가 광고 촬영 때문에 올스타 타워 디펜스 업데이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스타 타워 디펜스 업데이트 내용 추가적으로 신규 코드 그리고 육성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신규 코드는요. 업데이트... 어, 업데이트 미 라이크라는 코드가 처음 등장했고 5 0젬을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 펄이라는 신규 코드도 등장했고요. 5 0젬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핑 유 라는 신규 코드 5 0젬 얻을 수 있고요. 레인맨? 레인맨이라는 신규 코드도 등장을 했습니다. 5 0젬 총... 200잼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소식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신규 육성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새로나온캐릭터요는총 어... 예 주술회전에 나오는 캐릭터 아닌가 어, 주술회전에 나오는 캐릭터죠 주술회전 캐릭터 한명 그리고 사성짜리 어 고쿠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나토 비스트 모드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미나토 비스트 모드로 육성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어, 원래 기존에 있던 카이도를 제외하고 육성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해서 이거는 골든 프리저. 네, 골든 프리저가 육성으로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총 등장 새로 등장한 건 하나, 둘, 셋, 넷, 여까지 다섯. 플랜트맨, 플랜트맨까지 다섯 명이 등장을 하게 되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 운 육성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 육성이 처음 나온 게 우리 그 카이도죠? 카이도 같은 경우는 랭커가 돼야만 무한보드에서 랭커가 돼야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육성 두명 때문에 랭커가 아니어도 육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미나토부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토 같은 경우는 미스트 모드 6성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5성 미나토 2개, 그리고 닌자 1, 닌자 2, 닌자 3, 3개, 3개, 4개 있으면 은 강화해서 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미나토 미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총돈 들어가는 게 4,400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바닥에서, 어, 하늘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상 캐릭터고요. 일단 지금 보면은 공격속도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6 6그 다음에 5 4 3으로 최대 3초까지 내려가게 되고 사거리는 47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는 941까지 올라가게 되네요 어, 일단 941이 최대 그거니까요 사실상 데미지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막 육성이라고 좋은 것 같지는 않죠 하지만 또 막상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방금 목하고 와가지고 품물이 계속 나오네. 어 근데 또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오성 중에서 꽤 좋다고 하는 사네미보다는 좋은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사내... 사실상 사 데미지로 보면은 면은 3.2초까지 내려가고 사거리는 42, 그리고 데미지는 약900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900좀 되고. 사거리는 좀더 길고 공격 속도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네 미나토가 산임이 상위호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미나토 비스트 모드가 자 확실히 얻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육성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총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골든프리저입니다 골든프리저 같은 경우는 얘는 하늘을 공격합니다 땅을 공격하는 카이도랑 그리고 미나토랑은 다르게 얘는 하늘에 공격하는 캐릭터입니다. 언더 위에 올리는 캐릭터고요. 총 7번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총돈 드는 비용이 455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범위는 63까지 늘어나고요. 사실상 가격으로 보면 4550원이면 어, 미호크보다는 저렴합니다. 미호, 미호크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데미지는 미오크보다 조금 낮고 그리고 공격 속도도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두번 변경이 됩니다 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 30범위 7초 그리고 3 5범이 7초, 40범위 7초, 48범위 7초인데 이 4단계부터는요 애니메이션이 슬래셔로 변경이 되고요 원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대기 직전 6단계, 7단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초신성으로 변신을 하게 돼서 네, 60, 원래 사거리 61에서 62, 62에서 63으로 1씩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제 생각에 아직까지 이거를 보지를 못해서 육성 중에서는 최초 언더캐릭터거든요. 육성 중에서는 최초로 하늘을 공격하는 캐릭터인데 워낙 하늘을 공격하는 캐릭터들이 사기가 많잖아요. 뭐미호크라든지에이스라든지 워낙 하늘 공격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어 이거를 저도 만들어 보기는 하겠다만 정말 좋다고 느껴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프리저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두개를 뽑았어야 되는데 하나만 뽑아가지고 음 이거 나왔을 때 이제 마존님께서 재방송 오셔서 이거 육성 나올거라고 어, 뽑아 놓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뽑았는데 아쉽게도 두 개를 뽑아야 되는건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예 아쉽게 지금 만들지 못하는데 아마 프리저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께 육성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두 개의 신규 육성 캐릭터와 함께 더불어서 어, 얘 이름이 뭐였지? 주스레전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름이... 어디... 이게 저도 얘네들 보기엔이 만화를 보기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주스레전에서. 네. 자, 오성 캐릭터구요. 지상 공격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돈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처음 시작할 때 720원으로 시작해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캐릭터 중 하나네요.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최대 공격력이 560까지 올라가고 어... 범위가 35밖에 안되는데? 음... 그리고 공격속도는 6.5초나 걸리...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나와서 뽑을 수... 아, 50까지 뽑아지네. 50까지 늘어나는데 어... 사실상... 잘 모르겠네요, 이 캐릭터는. 네, 이 캐릭터는 도메인에이한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요. 이 능력을 제외하고 만약에 이것들만 본다면 어 별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마 이 도메인 능력이 얼마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에서는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데 어, 아무래도 그래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번 뽑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해버리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드 그리고 신규 우리 캐릭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규 어아뭐지 마지막으로 육성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육성 캐릭터들을 위해서 우리 역성 캐릭 육성 캐릭터들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요 하시는 분들은요 미나토가 나오면은 미나토 두 개를 뽑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프리저가 나오면 프리저를 두개 뽑으시는 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게임에서 얻으면 되니까 스토리 모드에서 이상 백나른이었고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